오늘 요일인데 휴가예요. 휴리. 야 여기 어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여기. 아 여기는 갤러리예요. 박물관 여기서 와, they renovated it. Isn't it cute? 이거 이번 느낌이 아닌가요? 완전히 아니 원래 여기 핑크 아니거든. 여기 원래는 약간 옛날에 이번의 느낌. 지금은 약간 오타쿠 가와이 느낌이 왔어. cheesecake. Foodie Sorry sorry Groups are g o s t First of all, thank you Surfshark VPN for sponsoring this video But why do we need VPN? The main purpose of a VPN is to hide your online activity and to protect you against hackers While you're outside using public Wi-Fi your personal IP would be exposed without using any VPN So I also use Surfshark VPN mysel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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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Surfshark VPN would be super useful. You can watch the restricted YouTube video by changing the country's e r v e r Also, one account can unlimitedly share and download by different device. The price is very affordable. You can use my discount code and link down below and get 83% off a n d 3 months for free. Check. The d e s c r i p t i 아 n box d o 곳 n b e 이 o w f o 아 m o r 니다 n f o r m a t i o n <웃음> 안돼 다팔았어오우이와함다이이이거알아요이거함 이곳은 곳은예이 그냥 귀여아한 슈퍼마켓 여러분 곳아요 저번에 한남말 하는 거 여러분 방영 너무 좋아서 아 먼저 이거 가볼게요 한남시당와 3년 후와 느낌도 다른 것 같은데 와 따란 따란 다란 이거 먹어봤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탁카존 한국 가격도 비슷텐데이 초롱김밥 이것뿐 어, 달지 않은가? 아 이거다 많니얼 먹었어 이게 이렇별 이거 안 팔지? 괜찮아 이거 어쩔 수 없고 꿀짜리 잠깐만 가게요 잠깐만 스케줄은 아이 아이 쉬어 Mm. Not bad. <sighs> so, it's Romeo and Juliet in the clinic. Romeo, ne orio. Romeo odio. Na no kidaguisu. o this is cute. 에, 여기 여기 진짜 양수운 느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부산? 부산 느낌인가? 해운대 <웃음> 맞아! 해운대 At the, look at the lake. w i o w t s It's l i k s o t h e It's l like It's a r l f i l e c l t c i t o n i o f t h e o t s k y s c o l It's o l d It's cold. i 에 s cold. i 아 s cold. It's c t s c It's l i t It's l i t It's l i t It's l i s t t o s t c s I'm gonna go e e w e Oh, there's hot dogs eh? oh, the oh, here Oh, I just saw the Korean food What was that? w h a t h t s t h h o o g h h h h g h h Thank you i o e x c i m d o Wow, it's so big. Oh my god, oh my god, it's so big and long. I can't handle this. It's so d e c o Better than I thought. 네 오랜만에 아무것도 그래요. 음. 치즈 좀 많아. 치즈 이렇게만큼이에요. 치즈 사이드 스펙. 근데 그 치즈 맛은 약간 훨씬 더 약간 느낌이 더 나와. 치즈 사실 really good. 그래? 와왕마합 그 음, 와우 이렇게 이거 봐봐. 옆집 봐요, 옆봐 어, 봐요. 봐요, 음, 잘 먹었습니다. 광고 아닌데, 광고예요. <웃음> 여기다! 여기는 국밥 먹는 곳이 남산 와 맛있겠다 어, 순대국 감자탕 있어 아 돼지국밥 어, 저 와, 이거 보고 있네 빨리 끝났어요 끝났어요? <웃음> 아네 감사합니다 몇 시, 몇시초에 오셔야지. 이 시간 써있잖아. 근데 미니 몸 시간이고 한 6시 정도까지만. 아, 끝났어. 아, 맞네. 탈락. 탈락 푸 이거 먹을래? 컵밥. 컵버 먹자. 컵밥 먹고 싶어. 그냥 깜짝이 먹고 싶어. 아니, 나 그냥 아무거나 여기도 드릴게요. 컵밥. 하이, 그냥 컵밥. 계밥. Uh, chicken wrap. Ah. Yeah, as a wrap or rice plate? Uh, rice plate. Rice plate. So number five. Yes, number five. Do you want f e t a cheese in there? Uh, uh no, it's okay. And that's it. Yeah. Korean or Japanese? Ah. Korean or Japanese? Uh, Korean. Korean. Samida. <laughs> Samida. Okay, we can t a p t f r a soup. This <laughs> one r e a d i c i o u s <laughs> Delicious. <laughs> d i t i o u s Delicious. Ah, d e l i i o u s The customer i n d Oh, <laughs> thank so. you! You so. guys check out 1793 Warp s o n e r Street, downtown Vancouver. Oh my o d here! Hello, i make the food! Uh, oh, you made the food? Can yeah. you say h n i o h a t Can you say hello? Thank <laughs> you! Thank you! Thank o u i Turkish all night! i f b u n g a c o f e and a s e p r a t e a going to a g o c o e e Oh, s e o u s l y I'm o i to eat o u s h n Oh, eat with my, my hand? Oh, it's good Oh, i s h o o s Oh, i s g o o It's o o d t eat Oh I want to eat I w a o t to eat Thank y o Okay, let's sit on the grass, can we? 개똥이 있을까? 코코 파워어 관심이 없네. 피크닉 이거 약간 한강에서 피크닉 하는 거. 피타 브레드 와 양이 많이 줬어 얘들. 이거는 음. 여기에서 이거, 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그이 고기. 아이 이거, 이거, 처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큰이 방. 금방. You're supposed to rip it and then uh, open this. You open this, this is r i t k and then you put the... And then you put the meat inside. i k t h Then you put the sauce. This s a u c e Is t h Chicken s a sauce wrap. 먹어볼 커있 음 컵밥 컵 맛있어 개밥? 개벡? 나 개밥만 했어 그때 슬키였대 어머나 귀 따고 있어 아니 뒤. 나 보고있어 방금 나 뭔가 친구 친구 오세요 지금 여기 밥 있어요 음 I know. s o m e t i e s o t i e h e y r e s o They're getting closer, closer to me. Hey, baby. Hey, baby. Oh my God. t h e a r e so close to me. I swear. 약간 친구이랑 같이 밥 먹는 느낌이. 근데 솔직히는 신기안소요얘들은나 이거 밥 이렇게 넣었어도 어똥 쌌어 봤어? 아 이게 똥이요? 아 이거 똥이요? 얘들 똥이네. 저거만, 깜자기시 e 없어졌어 오마이갓 oh 잠깐만 이거, 봐봐 이게똥이야 <목소리> 어머 이게 뭐냐 이 <목소리>